이리 와 얼른 와 이리 오세요 옆밥 줬네 이리 와 <웃음> 어휴 그랬어 이리 올라와 이리 이리 이리 아가 아가 이리 올라와 올라와 해주지 거기 거기서 줄까? 아이고 똑 띠기도 왔어 똑똑아 이리 와아저 조기 가서 줘야 되겠다 알았어, 알았어, 아우, 이놈들이. 어이구, 그랬어. 알았어, 이제 내려가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로 내려가야지, 여기 길 옆인데 어떻게 주냐고.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이리로 가, 이리로 와. 다쳐, 다쳐. 바라 아이고, 어디로 내려가니? 여기까지 찾아와서. 가면서 내려가서 주자, 내려가서.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우, 스치고 난리 났네. 알았어, 줄게. 쏘가 많이 먹어. 물 많이 먹어. 쏘가 많이 먹어. 이 먹어. 오치. 오치, 먹어. 오치, 오치오치 먹어. 오치 얼른 먹어. 쏘가 많이 먹어. 산가 내일 보자. 뭐어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 어차피 새끼가 진거 서잘 먹여야 돼서 탄아 많이 먹고 미치라누로는 나을 것 같네 탄이야 많이 먹고 가 자, 꼼꼼해져서 가자 가자 가자 캔캔 캔 줄게 옳지 아왜 아까 발빌 뻔했잖아 옳지 옳지 옳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잠만 똑똑인 저 위까지 에 올라왔지만 오늘 너무 늦었다 내가 8덟 시가 넘었으니 일럴 하나 옳지 캔캔 섞어줄게 알았어 기다리만 알았다고요 하나 맛있게 먹어 기다렸어. 오구 산이도 왔어. 산아, 산아 배좀 봐봐. 뭐얘 새끼 났나 보네. 산아, 어디 보자, 어디 봐, 어디 봐. 너, 어머 얘 새끼 났네 산아 어디다 났을까? 이틀 안 보이지만. 어우 고생했어. 오늘 내일만 조금 쌀쌀 하다는데. 산아, 가자, 가자. 아유, 세상에나. 우리 산이가 새끼 났구나. 이틀 동안 안 보이더니. 아이고, 장애. 고생했다. 똑똑아. 같이. 알았어, 알았어. 주, 내려가서 죽긴 내려가서. 똑똑이도 먹고. 산아. 산이야, 어휴, 새끼를 낳았어. 우리 산이가, 오 간에 붙라웬마리났을까 산아 많이 먹어. 이틀 안 보이더니 새끼를 낳아서 안 보였네. 내일 맛있는 거 갖다 줄게 산아. 닭 사서 해줘야 되겠네. 산이야, 고생했다. 똑순나 먹고 가 내일 만나자 산이랑 똑똑 똑똥, 똑똥이랑 산아 이렇게 내려오니까 맛있는 거 먹잖아 몇 마리 났을까, 우리 산이가? 산아, 많이 먹고, 전 많이 나와서, 그래. 새끼, 매개 살려야지, 어떡하니. 아니야 얼른 먹어, 오지오이고 우리 산. 어이고, 우리 이쁜 새끼. 산이야? 얼른 먹어. 아, 이뻐. 그 노란 거, 그걸 먹어야지, 황태포를. 날아오면 안 돼, 또, 오늘. 얼른 먹고 새끼들한테 가야지. 그렇지? 여기 산이, 오이고, 이뻐라. 산이 이뻐. 얼른 먹어. 니가 먹고 있어요. 한 마리만 살았나봐. 아휴, 진짜 속상하다. 아가 먹어? 아니야. 니가 물어다 달라서 먹여. 아휴, 진짜 속상하다.